모든 것을 바치려고도 하였습니다. 주식은 제가 약간의 수익을 보면 더 많은 손실로 보답을 하더군요. 정말 제 인생을 평생 함께하고 싶었으며 수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손실로 어느 순간 바닥에 와 있더군요. 하지만 제 노력이 무색하게도 주식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식투자 실패자입니다. 제가 주식을 사면 다음날부터 폭락합니다. 그래서 손절하면 그 다음 날은 항상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주식하면 안되겠구나 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완전 하수구처럼 밑으로 쭉쭉 내려가네요. 꼭 증권회사에서 제 주식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손실은 점점 커지고 대출금이 자라도 벌어야 하는데 참 힘드네요. 주식으로 지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계좌는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언제쯤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매매를 할수 있게 될런지 마음만 울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몇십 프로씩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데 점심도 못 먹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온몸에 식은 땀이 나고 장이 끝나고 보면 저는 몇십 프로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니 이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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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된 손실이었습니다. 정말 귀신에 씌었었던 시간으로 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너무도 사악한 욕심에서였는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괴로움만 찾아옵니다. 하루에 몇십 프로씩 수익 내야겠다는 욕심이. 그리고 확실한 원칙이 정립되지 않은 원인이 지금의 결과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마음을 비우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이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작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저에게 희망을 가져보고 싶네요.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주식으로 전 처음으로 상한가를 이뤘지만 그이후부턴 줄곧 하락투성이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급등했는지 상한가 간 종목에서 급락으로 하루 만에 25%가 넘는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로 본전을 찾는다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안되고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또 안되고 상장 폐지된 주식들도 있었네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종목도 상패되고 잡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도 상패되고 지금은 본이 없네요. 취업도 안 되고 더 이상의 꿈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은 없고 받아주어도 돈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본전을 찾아야 할지 대박 기운이 나야 되는데 제 주위엔 아무도 없네요. 주식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주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tv 볼 때도 멍하고 컴퓨터 할 때도 멍하고 주식을 왜 했는지 누가 좀 도와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싶습니다. 오늘은 노가다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픽업하는 차를 얻어 타고 6시까지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7시 되니 체조를 하더라고요 체조를 하고 나니 첫날이니 기본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바로 벽지를 나르라고 시키더군요. 풀먹은 벽지 엄청 무겁습니다. 그걸 들고 낑낑거리고 옮기니 풀도 옮기라고 시키고 그거 다하니 벽지 옮기라고 시키더군요. 12시가 되니 밥 먹으라고 해서 먹고 나니 오후에는 밥값을 해야 된다며 오늘 벽지 새거가 도착했다고 그걸 일하는 방으로 옮기라고 시키더군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을 다 마무리했네요 아 세상에 돈 벌기 너무 힘드네요 일하는 시간이 오버되어 6시에 끝났습니다 일당은 모아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잃은 돈 만회하려고 노가다라도 해보자 했는데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네요. 그냥 제가 혹으로 느껴졌으나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지금 쑤시지 않는 데가 없는데 내일 되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네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운 좋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땀과 여러 도배 약품 냄새가 몸에 배기니 괜히 주눅 들었고 눈을 감으니 눈물이 와르르 쏟아 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어젯밤 잠을 한잠도 못잤습니다. 나의 실패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며 수많은 날 자책과 괴로움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길이 보이지가 않네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